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게임, 아니 오늘 해볼 편집은 발로란트입니다. 원래 평소에도 발로란트를 즐겨 하는 편이긴 하지만 편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미뤄뒀던 발로란트 편집.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해볼 모드는 스파이크 돌격입니다. 스파이크 돌격은 라운드마다 랜덤적으로 총이 주어지며 맵에 스폰되는 특수 구슬을 먹으면 게임을 좀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모드입니다 지금 보이는 저 황금색 총은 말 그대로 황금총이라고 불리며 상대의 몸 어느 부위를 맞추던 한방에 보낼 수 있는 총입니다 아니 근데 너는 이런 게임을 언제까지 그렇게 차분하니? 아니 내가 알아서 한다고 아니 왜 피가 안 차는데 황금총에 장전되는 총알은 단한발 하지만 적을 처치시 쏜총알을 돌려주면 재장전됩니다. 그 말은 즉 순간적인 에임만 좋다면 혼자서도 다 잡을 수있다는 소리입니다. 피닉스 도와줘! 아니 여기다이이런 부금을 왜 넣어? 좋았어. 세이지까지 잡고 라운드에서 승리했습니다. 두명 에반데. 그냥 드디어 정신이 나간 거지. 아니 갑자기 고개는 잘해 보이잖아. 아니 그냥 섹시. 응, 어. 그냥 섹시. 다음 라운드로 넘어왔지만 또 다시 황금총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아니 또 진지해졌어? 제가 욕심을 부리다 잘리게 되었고. 수가 부족했던 우리 팀마저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와, 와, 대박야. 킹덤 못하겠다. 아, 아, 좀먹었더 원래라면 황금총이 보이자마자 황금총으로 뛰었을 저였지만 황금총. 자신감이 떨어진 상태였던 저는 깔끔하게 포기했습니다. 황금총 먹었어요? 아니, 못 먹었어. 제트의 에임은 아까의 저와는 다르게 매우 안정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너못하 했어. 그리고 저는 또황금총으로달려갔어 거북이도 너보단 빨리 달리겠다. 되면 정말 깔끔하게 포기하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안될 것 같지만 시도조차 안하면 후회할 것 같은 그런 아니 그래서 이걸 왜 잡고 그리는 건데 이번에는 두려워하지 않고 황금총을 먹었고 제트보다 잘할 겁니다 더 있는데? 그러네요. 맞다. 응. 응. 아에다오이 <웃음> <웃음> 겸, 기 겸, 겸, 겸, 겸, 겸, 겸, 겸, 겸, 겸, 어 오, 겸, 겸, 겸, 겸, 겸, 겸, 겸, 겸, 겸, 겸, 겸, 겸, 겸, 겸, 겸, 겸, 겸, What do t h i w a t o y o think? b a c r to o o k a l r e we go. 할수 있는 거 맞지? 나요에이리리리 원래 이러 이러면 더